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업데이트로 정말 이상한 차가 추가가 되었어요. 2층에 아무사드레스 이쪽에 보시면유 6인승에 적군형 전이2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이 살짝 비싸 보이네요. 592,000달러. 만 가만있어 봐. 원래 기존에도 전는 있었어요. 거의 폐차 직전의 차를 페가스스 이동수단으로 팔고 있었는데, 얘를 이제 신차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좋지가 않아요. 두칸 반, 한칸 반. 오케이, 오케이. 드이브 클릭! 오 마이 갓! 이것이 바로 지어코니엄전이2 전면부는 뭔가 트럭처럼 생겼어요 유리창이 BMW 콧구멍 마냥 양쪽으로 나눠져 있네요 와이퍼 하단 창문 하나 아이고 효율적이구만 옆에서 보시면 이게 뭔가 버스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컨테이너 같기도 하고 창문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사다리가 달려 있네요 원래 전이란 차가 GT 밥에서 진짜 완전 똥차 치고를 받았어요 오른쪽에 얘이 녹슨 걸 보세요 여기 뭐총맞은 흔적에다가 커튼은 닫아놨어요 왜냐면은 내부를 보여주기 좀 그렇기 때문이죠 먼저 앞좌석 시트 상태 심각하죠 내부 계기판은 뭐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시트가 하나 둘셋네 이쪽에 침대랑 벽면에는 쓸데없는 사진이 붙어 있어요 아, 네. 세면대라던가 수세미 가스레인지 근데 저는 얘를 쓴 적이 없거든요 이 그릇은 누가 쓴 거지 정말 정말 너무 지저분하구만 이제 저의 신차를 볼게요 깨끗한 시트 내부 인테리어는 뭐 비슷하고 뒤쪽에 시트 4개 벽면에 이상한 스티커도 없고 왜안 붙인 거지 가스레인지랑 싱크대 확실히 세거 느낌이 나요 여러분 들 근데 이 차량이 아무리 갬성이 있어도 50만 떨어주고 사기가 살짝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연락처 덱스 이 친구한테 운송수단 요청을 하시면은 전이를줄 거예요 여기 앞에 공짜 전리가 보이는군요 이런 나쁜 공짜 전리가 주이라고 제가 유리창을 깨볼게요. 앞 유리창이 방탄인가? 1 아이고 들어갔는데 뭐야 이거. 자 다음에 나는 호미나 철을 발사. 한발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 돼! 나의 전이! 사실, 제 거는 뒤쪽에 있어요. 반가워요, 경찰아씨. 이 배는 6인승이고요. 앞에 두명 타고, 그리고 뒤쪽에 4명. 참고로 뒤쪽 같은 경우는 타는 모션이 없어요. 순간이동! 일단 드라이브를 하기 전에 옷가게를 좀 들릴게요. 하이, 반갑습니다. 복장 윈지 이거 뭐야? 아, 여기에도 새로운 옷이 추가됐네요. 전신 깔깔이. 주황색 윈지 골라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 팀원분들이랑 복장을 대충 맞췄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희 맨발인데요? 근데 이게 건강이 좋아요. 자랑의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 얘는 어차피 주행 성능이 안 좋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드리고요. 답답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4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가끔씩 자동차 라이트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화염병을 들고 달리시면은 앞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달리니까 거의 80마일 가까이 나오긴해요 이번에는 핸들링. 여기서 왼쪽으로 오우. 위험하죠? 이 차체가 굉장히 쏠려요. 이 롤링 현상. 왔다갔다. 왔다갔다. 여기서 드립트. 그렇다면 차가 넘어가죠? 안넘어가. 묘하게 규정을 잘 잡네 얘가. 저희가 이제 군사기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준비된 탱크로 이 전위를 눌러볼거예요 살포시. 꽝! 그렇지! 나니샷! 오오오오 마이갓 아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한데, 이 정도면? 일단은 개조하고 올게요. 네그도 프로, 레크 풀업, 엔진 프로. 그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주명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을 볼게요. 상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쿠킹 타임,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크림,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미드나이트 블루,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왜 얘가 바뀌지? 크림,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시타 카보날, 휠 색상은, 브로스트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원료 타이어 향상 방탄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샥모는 매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분 저랑 도색이 비슷하네요 반갑습니다 어잉?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전이 왜키렇게아 뭐야, 이거? 아니, 뭐, 핵이 이 서버에 공격을 한 건지,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예 컨텐츠를 합시다. 모두가 방망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대신에, 땅을 밟으면 패배입니다. 3, 2, 출발 사트! 빨리 쏴! 아, 어, 떠면안 돼! 아이, 야, 이거 젠작 잠시만요! 일단 도박 쳐! 도박 쳐! 도박 쳐! 난, 아이 전화 걸지 마! 비서야, 지금! 저 바로 떠졌어요! 실패! 에라이, 모르겠다, 발사! 나 몰라, 그냥 다 부셔, 그냥, 어? 벌써 지금 이곳에 폐차된 전위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그를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제외되봅시다 아까 전에 군사기지 거기로 다시 가봅시다 운송수단 요청 다들 전위 불러주세요 아니 아예 전위 소환 자체가 안되는데 제가 세션을 옮겨볼게요 여러분들 세션을 옮겼는데요 자네가 없어요 동시에 전위 소환 개시 이제 확인하러 갑시다 전이가 과연 엄청나게 소환이 되는지 볼게요 실패! 실패! 실패! 이제 전이 버그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 근처에 계곡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캠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좀 그릇을 씻어 올게요 물에 한번 담갔다가 멈춰 유리창을 깨고 여기다가 손을 넣어서 설거지 완벽하죠? 마침 장작도 준비가 되었어요 보기는 바로 옵투지! 직화 장작구이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굿 바로 이거야 이제부터 전위를 타고서 식인족 마을에 놀러갈게요 근데 그 와중에 오프드 성능이 정말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지금 이게 풀락셀이야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아니 느린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올라가는데? 저희 팀원분 스타렉스 도착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식인족 마을로 캠핑을 시작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잡으시고요 여기 놓고 내려 자 세팅산 등반 기념 사진 한컷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체크 됐어 아잘 나왔죠? 체크 라이샷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 를 두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같은 경우는 성능이 정말 좋지 않지만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